네 이번은 네번째 시간, 타이틀과 제너레이터를 넣어 보겠습니다. <목소리> 우선은 내가 넣고 싶은 클립 위에 타이틀을 적용하겠습니다. 그리고 타이틀의 다양한 설정값을 조절하고요. 그리고 타이틀을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너레이터도 같은 방식으로 적용하고 설정값도 조절해 보겠습니다. 타이틀과 제너레이터를 넣기 위해서는 우선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살펴보셔야 됩니다 네 1번에 있죠 1번을 확대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 중에 타이틀즈와 제너레이터 라는 메뉴가 보이네요 타이틀은 기본적으로 독립된 개체가 아니고 프라이머리 스토리 라인에 종속된 개체입니다 그래서 이제 프리미어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많이 헷갈리실 건데요 프라이머리 스토리 라인 위쪽에 커넥티드 즉 결합된 형태로 텍스트가 붙습니다. 더네스라는 레스토랑에 텍스트를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왼쪽에 1번 자리에 텍스트 음, 타이틀이라는이 단추를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클릭을 하니까 저는 이렇게 다양한 유료로 사용하는 타이틀이 있고요. 그리고 밑에 기본적인 타이틀이 많이 나와 있네요. 혹시 안 보이시는 분은 왼쪽 위에 꺾은 선이 있어요. 이 꺾은 선을 눌러주시면 음, 타이틀이 이렇게 펼쳐져서 확인이 되고요. 어, 제너레이터도 보이네요. 지금 왼쪽에 있는 이 메뉴들은 상위 메뉴예요. 제가 이렇게 누를 때마다 오른쪽에 있는 하위 메뉴가 바뀌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일 위에 있는 제너레이터스를 눌러주시면 전체 다볼수 있는 그런 메뉴로 전환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선 타이틀 중에 우리는 기본 타이틀 효과를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용할 타이틀은 빌드인아웃입니다 음, 그리고 글자는 다양하게 애니메이션 효과가 주어져 있는데요 그 효과들이 궁금하시면 우리 지난 시간에 클립을 보거나 이펙트를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스키머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넣을 타이틀의 애니메이션 효과를 미리 보실 수 있죠 자그 중에서 우리는 음, 가장 일반적인 커스텀 이라는 타이틀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커스텀을 한번 눌러 볼게요 커스텀은 움직이지 않는 가만히 있는 타이틀을 뜻해요 자 커스텀을 눌러 주시고요 그리고 내가 타이틀을 넣을 위치를 지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는 여기 식전빵이 있는데요 여기 위에다가 자막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을 넣기 위해서는 우리는 항상 클립을 이때까지 옆에 놓아 주셨죠 이번에는 클립 위쪽에 놓으시면 됩니다 자, 클립 이쪽에딱 놓아 주시면 이와 같이 타이틀이라는 글자가 나오죠 그러면 타이틀에 글자 내용을 바꾸겠습니다 도록하 글자 내용을 바꾸고 싶으시면 뷰어에서 글자 위에서 마우스 커서를 살짝 올리시면 이렇게 커서 모양이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네, 커서 모양이 바뀌었을 때 더블클릭 따닥 해주시면 이와 같이 전체 색깔이 바뀌어요 키보드에서 직전빵이라고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자잘 하셨어요 마우스 커서를 해당 타이틀에 올렸을 때 위와 같이 하얀색 박스가 생기며 이동 가능한 형태를 뜻하고요 아래와 같이 불투명한 색깔로 바뀌면 글자 내용을 수정할 수 있는 상태로 전환이 됩니다. 이제 타이틀에 대한 세부 설정을 변경해 볼 건데요. 세부 설정은 조금 어려운 단어들이 많아서 제가 따로 준비했습니다. 타이틀의 설정을 바꾸고 싶으시면 타이틀 인스펙터를 여셔야 됩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에서 노란색 동그라미가 제일 오른쪽에 위 있는 거 보이시죠? 이 동그라미 버튼을 눌러주시면 인스펙터 창이 나와요. 그리고 타이틀에 대한 세부 설정을 바꾸고 싶으시면 두 번째 동그라미, 제가 화살표를 해놨죠? 선이 여러 개 그어져 있는 이 아이콘을 눌러주셔야 됩니다. 제일 처음에는 글자 내용을 바꾸는 거예요. 기호에서 바꾸실 수도 있고요. 인스펙트에서 바꾸실 수도 있죠. 첫 번째는 글꼴이네요. 그래서 우리가 궁서체, 도둠체와 같은 폰트를 바꿀 때 사용하고요. 두 번째는 글자의 크기, 사이즈죠. 세 번째는 정렬입니다. 얼라이먼트. 네 번째는 줄의 간격입니다. 두줄 이상일 때그 줄이 더 멀어질지 가까워질지를 설정하는 것이죠. 그 다음 자간입니다. 글자 글자의 간격을 뜻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베이스먼트입니다 줄이 더 위로 올라올지 전체가 그리고 아래로 내려올지를 결정하는 것이죠 자잘 보고 오셨나요 자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측 상단에서 인스펙터 라는 이 버튼을 클릭해서 오른쪽에 이런 창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식전빵 내용은 똑같이 넣어 주시고요 처음에 폰트 바꾸겠습니다 폰트 오른쪽에 들어가 있는 단어가 지금 현재 적용된 폰트를 뜻하는데요 이 단어를 클릭 한번 해주시면 내 맥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폰트들을 살펴보실 수가 있어요 보통은 이렇게 알파벳 순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주 사용하는 폰트 이름은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저는 카페라는 이런 폰트를 한번 적용해 볼게요 네, 적용하니까 이와 같이 이 글꼴이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그 다음에는 오른쪽에 굵기를 뜻하는데 어, 글자의 굵기는 폰트에서 지원하는 경우에는 레귤러, u l 볼드체로 바꿀 수 있지만 저는 지금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레귤러로 넣어 줄게요 그 다음에는 글자의 크기 사이즈입니다 사이즈는 우측에서 7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기본이네요 여기 있는 숫자 위에서 클릭을 한번 해주시고 숫자를 입력해 주시면 글자의 크기가 바뀌어요. 혹시 보면서 글자의 크기를 수정하고 싶으시면 왼쪽에 있는 점을 잡고 왼쪽 오른쪽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잘하셨습니다. 자 다음은 a 라 i 먼트인데요 a l i g n m 는 글자의 배열을 뜻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글자가 3개 밖에 없을 때는 알아채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옆에 또 똑같이 글자를 하나 더 넣어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서는 이제 타이틀 눌러 주시고요 똑같이 커스텀 드래그 앤 드롭 넣어주시고 타이틀에서 더블클릭 해주시고 음료수 음, 포도가 들어간 음료수를 주문했습니다 자 이와 같이 넣으니까 지금 글자가 중간 정렬 그래서 왼쪽 정렬로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얼라이먼트에서 왼쪽 정렬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혹은 오른쪽 정렬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바꾸실 때 조심하실 점은 이제 저는 주문했습니다 커서가 제일 뒤에서 깜빡거리고 있는데요 이때 바꾸시면 되는 게 아니고요 글자를 전체 선택해주시고 중간정렬 혹은 왼쪽정렬 이렇게 변경을 해주세요 지금 라인 스페이싱 라인 스페이싱은 이제 포토가 들어간 입력수를 주문했습니다 해서 계속 수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인 스페이싱은 이제 글자의 간격을 뜻하죠 그래서 글자의 간격을 조금 좁게 하고 싶으면 점을 잡고 왼쪽으로 좀 당겨주시고요 아니면 오른쪽으로 해주시면 글자 간격을 더 늘릴 수가 있어요. 자 트래킹은 이제 글자 하나하나의 간격을 뜻해요. 아까는 위아래지만 지금은 좌우예요자 오른쪽으로 하니까 글자의 간격이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왼쪽으로 하니까 글자의 간격이 줄어드는 것을 또 확인할 수가 있죠. 자 베이스 모터는 글자 전체의 높낮이입니다. 위, 아래를 통해서 내가 글자를 넣고 싶은 곳에 위치해 주시면 됩니다. 네, 잘 하셨습니다. 자, 지금 제가 식전빵이라는 글자를 넣었는데 빵을 가리고 있죠? 이럴 때는 글자의 위치를 바꿔 주셔야 됩니다. 자, 글자의 위치를 바꿀 때는 마우스 커서를 살짝 올리셔가지고 이렇게 주위에 흰색 선이 생겼을 경우에 잡고 이렇게 당겨 주시면 됩니다. 저는 오른쪽 밑에 넣으니까 좀잘 보이네요. 자, 오른쪽 밑에 한번더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클립이죠 포도가 들어간 음료수를 주문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캔을 완전히 가리고 있기 때문에 마우스 커서를 살짝 올려서 옮겨 주시면 되는데요. 혹시 이제 글자의 내용을 수정하기 위해서 더블 클릭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이동이 잘안 됩니다. 자, 그럴 경우에는 왼쪽 위에 저는 왼쪽에 있네요. 이렇게 관역 표시가 있는데요. 이 관역 표시를 잡고 이렇게 당겨 주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위치를 조정하고 난 뒤에는 타이틀의 클립 길이를 조절해 주셔야 되는데요. 스페이스바 눌러서 이와 같이 캔이 나올 때까지를 넣어주고 싶어요. 자, 그럴 경우에는 플레이 헤드를 이렇게 캔이 있는 데까지 당겨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컷 편집할 때 배웠죠. 마우스 커서를 오른쪽으로 옮겼을 때 괄호 모양으로 바뀌죠. 그때 잡고 왼쪽으로 당겨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캔이 있는데만 자막이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지금까지 이제 타이틀의 인스펙터 중에 첫 번째를 한번 배워봤고요. 다음은 이제 두 번째 글자의 색상과 테두리, 그 다음에 반짝 빛나는 것과 그림자를 한번 넣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인스펙터에서는 이제 글자의 간격과 폰트, 사이즈 등을 이렇게 조절했었는데요. 두 번째에서는 이제 글자의 색상, 그리고 윤곽선, 그리고 빛남 정도를 조절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제 글자의 색상은 보통 다른 편집 프로그램은 뭐 필이나 컬러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파이널커프로에서는 페이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색상은 기본적으로 흰색이 들어가 있는데 색상은 다양한 색깔로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윤곽선입니다 흰색 바탕에 흰색 글자가 들어간 경우에는 글자가 잘안보이실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윤곽선을 넣어 주죠 기본적으로 빨강색이 들어가 있네요 윤곽선에서 다양한 흐림 정도 두께 그리고 투명도를 조절할 때는 오른쪽에 있는 창에 점을 잡고 이동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빛남, 글로우는 우리가 네온사인 간판을 달았을 때 벽에 비칠 때그 주변이 이렇게 빛나는 것 정도를 이제 글로우라고 하는데요. 마찬가지로 오른쪽에 블러, 흐림정도 같은 것을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자 끝으로 이제 그림자는 이제 글자를 조금 벽에서 띄웠을 때 오른쪽 혹은 왼쪽 위아래에 그림자를 넣는 것을 뜻하는데요 어, 그림자는 빛의 방향이 중요하기 때문에 각도라는 것도 필요합니다 인스펙터를 조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식장빵이라는 글자의 폰트랑 크기는 잘 조절이 되었고요 오른쪽에 있는 스크롤을 이용해서 아래쪽으로 내려가 보시면 이제 페이스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색상이에요 근데 색상을 바꿀 수 있는 지금 버튼이 보이지 않죠 그럴 경우에는 마우스 커서를 살짝 올려보시면 오른쪽에 쇼 라는 글자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쇼 라는 글자는 이제 숨겨져 있는 메뉴를 보여주는 단추인데요 한번 클릭을 해주시면 이와 같이 팝업이 되면서 색깔과 퍼포시티 그리고 블러가 나옵니다 우선은 노란색으로 한번 바꿔 볼게요 지금 하얀색 네모를 눌러주시면 색상을 바꿀 수 있는데요 위쪽에 여러가지 이제 팔레트가 있습니다 이제 뭐 12색 우리 어렸을 때뭐 12색 뭐 24색 이런 크레용을 많이 사용하셨죠 그래서 왼쪽에 있는 동그라미 눌러 주시면 색상을 아주 디테일하게 선택하실 수있고요그 다음에 뭐 이렇게 색깔을 또 rgb 슬라이더 cmyk 슬라이더로 바꿀 수있고요 그리고 색상을 이제 뭐 몇가지 색깔이 안되는 걸로 바로 바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네, 저는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제일 오른쪽에 있는 음, 펜슬이라는 이 색깔 팔레트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음, 한번 눌러 주시면 노란색도 좀 연한 것 진한 것 이렇게 따로 넣을 수 있습니다 저는 레몬색을 한번 넣어 볼게요 자, 레몬색을 클릭했었을 때 지금 화면 뷰어에서 식전빵이 노랗게 바뀐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다 하시면 이 컬러 팔레트는 사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왼쪽 위에 음, X 표시를 눌러서 닫아 줄게요 자 잘하셨습니다. 자, 어퍼시티는 이제 투명도를 뜻하는데요. 투명도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글자가 희미하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블러는 마찬가지로 흐림 정도를 뜻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많이 사용하지 않지만 특별한 경우에는 사용하기 때문에 알아두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다음 이제 식전빵이라는 글자를 이렇게 위쪽에 가져다 두면 흰색 바탕에 노란색 글자니까 잘 보이지 않죠? 그럴 경우에는 아웃라인을 넣어 줍니다 자, 아웃라인 왼쪽 위에 체크 표시가 있는데 여기를 클릭해 주셔서 체크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배웠던 것처럼 쇼를 눌러서 숨겨져 있던 창을 열어 주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이제 컬러 기본적으로 이제 빨강색이 들어가 있네요 빨강색을 한번 눌러 주시고요 보통은 이제 검은색을 많이 사용하는데 지금 약간 연한 검은색을 사용했는데요 어, 생각보다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이유는요 이, 아웃라인, 네, 이제 두께가 얇기 때문이죠. 그래서 두께에 관련된 것은, 음, 오른쪽에, 어, 위드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점을 자고 오른쪽으로 당겨주시면, 이렇게 조금 늘어나기도 하죠. 네, 잘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글로우를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글로우 앞에 체크 표시 눌러주시고요. 쇼를 눌러주시고, 자, 글로우는 노란색이 기본으로 들어가 있네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빨간색으로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빨간색으로 바로 바꾸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 글로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범위를 조금 조금씩 늘려주면 주변이 약간 불구스러해지는 것을 아실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드롭 쉐도우 드롭 쉐도우는 그림자를 뜻합니다. 글자의 입체감을 주는 것을 뜻하죠. 어, 드롭 쉐도우도 마찬가지로 디스턴스를 넣어 주시면 이와 같이 그림자가 지는 것을 확인할 수있고요 앵글을 이용해서 그림자의 방향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타이틀의 두번째 인스펙터를 해봤습니다 글자를 넣고 그리고 계속해서 똑같은 형식의 글자를 복사해서 붙여 넣는 방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하단에 브이로그 형식의 배경색에 있는 자막을 넣어 보도록 할 건데요 자 배경색에 있는 자막을 넣기 위해서는 우리가 타이틀에서 중간 메뉴가 이제 소셜 입니다 소셜 세이프스 밑에 있네요 그 다음에 로우서드 베이직 이라는 이런 글자의 형태를 가져오겠습니다 자 드래그 해서 드롭 딱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길이도 이제 조절해 주겠습니다 자 여기에 내용을 넣어 줄 건데요 우리 앞서 배운 것처럼 타이틀 히어라는 이 글자를 빨리 더블클릭 그리고 전체 선택 아, 청량음료는 청량감을 더해줍니다 라고 이렇게 글을 넣었는데요 지금 왼쪽으로 치우쳐 있으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얼라이먼트를 통해서 중간으로 위치시켜주고 그리고 글꼴도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이제 브이로그 형식이니까 좀 부드럽고 이렇게 동글동글한 글씨체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는 이런 글씨체를 한번 넣어봤습니다. 자, 그리고 크기도 좀 작게 보이니까 크게 보겠습니다. 사이즈를 한220 정도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뒤쪽에는 파스타는 어, 토마토 파스타를 좋아합니다. 라고 이제 글자를 넣을 건데요. 아까 우리가 적용했던 글꼴, 위치, 크기를 똑같이 적용하려면 우리가 그 수치를 외워야겠죠 그리고 손도 한 세네 번더 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청량음료라는 이 글꼴 형태 그리고 사이즈 크기를 그대로 적용하고 싶으시면요 이 클립 글자 클립을 복사 붙여넣기 하실 거예요 우선은 내가 복사하고 싶은 글자 클립을 클릭해서 선택해 주시고 키보드에서 커맨드 C 그다음에 붙여넣기 하고 싶은 곳에 플레이드를 위치시키고 커맨드 V를 눌러 줍니다. 자, 이렇게 누르시면 어, 똑같은 이런 글자가 들어갔고 크기, 위치, 폰트가 동일하게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네요. 자, 이럴 경우에 이제 글자의 내용을 바꿔 주시면 돼요. 글자의 내용 바꾸실 때는 해당 클립을 클릭해 주시고요. 우리 항상 뷰어에서 더블 클릭했지만 인스펙터에서도 글자의 내용을 바꿀 수 있습니다 토마토, 파스타를 좋아합니다 어, 이런 식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자그 다음에 이제 어, 뒤쪽에는 음, 또 똑같이 적용을 하실 때는 커맨드 C, 커맨드 V 하면 되는데요 조심하실 점이 있어요 어, 저는 지금 이제 클립 끝부분에 가면 자석처럼 딱딱 붙는 것을 우리가 스냅킹 기능이라고 하는데요 초보자 같은 경우에는 키보드를 잘못 눌러서 이 스냅핑 기능이 꺼져 있는 경우를 간혹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스냅핑 기능이 꺼져 있으면 이제 제가 뒤쪽에 어 정확하게 다음 클립의 처음 지점으로 왔는지 안 왔는지 몰라요. 이런 상태에서 커맨드 C, 커맨드 V에서 붙여넣기를 만약에 하게 되면 우리 눈에는 잘 안보이지만 이렇게 간격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글자가 들어가지 않은 상태로 나와 있고 연속되는 타이틀 클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청자들이 조금 어색함을 느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내가 이렇게 일일이 다 땡겨 가지고 할 수는 없죠 그래서 가급적 여러분들은 이 스냅핑 기능을 켜 놓고 어, 작업을 해 주시면 이제 근체감 이렇게 딱 자석처럼 붙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작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내가 원하는 글자의 형식을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는 것을 해봤습니다. 제너레이터를 한번 조정해볼건데요. 이 타이틀즈는 이제 많이 사용 안을 거기 때문에 어, 타이틀 왼쪽 앞에 삼각형을 눌러서 닫아주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제너레이터는 닫혀있으니까 마찬가지로 왼쪽 위에 삼각형을 눌러가지고 열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너레이터는 이제 보통 우리가 영상의 제일 앞부분 뒷부분 혹은 필요에 따라서 어, 사용하는 다양한 배경을 뜻하는데요 어, 저는 이제 솔리드를 많이 사용합니다 솔리드는 특정한 색깔을 가진 빈 화면을 뜻하는데요 이 커스텀이 검은색으로 가장 많이 사용이 되죠 자 이것은 우리가 사진이랑 똑같이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 커스텀을 제일 앞에 가지고 와 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영상이 끝나고 이제 엔딩 크레딧이라고 하죠 이제 만든 사람의 이름만 들어갈 경우에도 이 커스텀을 넣어서 어, 활용을 해 주시면 됩니다 어, 지금 사용하는 제너레이터는 시간의 개념이 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만큼 늘리고 줄이고가 가능해요 그리고 혹시 내가 이제 음, 특정한 좀 재미있는 제너레이터를 넣고 싶으시면 어, 찾으시면 돼요 제너레이터는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눌러서 어, 이렇게 위아래로 스크롤 을해 가지고 찾으시면 되고요 어, 예를 들어 지금 플로팅 이라는 이런 효과를 적용하고 싶으시면 이렇게 뒤쪽에 놓고 작업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플레이를 해보니까 이 플로팅 그렇죠? 이제 동그란 이런 형태가 이제 물 위에 떠다니는 것처럼 나오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혹시 지금 나와 있는 색깔과 형태가 마음에 들지 않으시면 우리 아까 타이틀 수정했던 것처럼 인스펙터로 가셔가지고요. 인스펙트에서서클을 스퀘어 혹은 프라이앵글 형태를 바꿀 수 있고 그리고 골드 그레이와 같은 색상도 바꿀 수 있습니다 어, 저는 간혹 사용하기도 하는데 시간의 흐름을 표시해 주는 것을 우리가 카운팅이라고 해요 카운팅을 한번 가져 볼게요 카운팅을 이렇게 드래그 앤 드롭 해주시고 플레이를 하면 0에서부터 시작한 숫자가 이렇게 지나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 숫자가 지나가는 속도가 조금 느리다 싶으시면 이 클립의 길이를 조금 줄여주시면 숫자가 빠르게 지나가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 숫자의 단위가 0에서 지금 300으로 끝나는데요. 아, 1000으로 끝났으면 좋겠다. 그럴 경우에는 우측에 가셔가지고이 스펙터에서 조절하실 수 있어요. 우선 글자 색깔도 조절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글꼴도 수정이 가능하네요. 그렇죠? 세울 것인지 눕힐 것인지 이런 것도 할수있고요그 다음에 글자의 간격 그 다음에 포맷은 이제 단위를 뜻하는데요 어, %로도 가능해요 하지만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넘버로 하겠습니다 스타트는 1에서 아까 제가 300이 아니고 1000으로 끝나고 싶죠 그럼 엔드에 있는 숫자를 클릭하시고 1, 1, 2, 3, 엔터 하시면 이제 1000까지 흘러가는 숫자가 됩니다 반대로 하고 싶으시면 천을 넣고 그 다음에 끝나는 숫자를 1로 해주시면 되겠죠. 혹은 0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아까와 다르게 지금 숫자가 거꾸로 넘어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네, 지금까지 타이틀을 넣고 설정값을 변경하고 복사 붙여넣기를 해봤고요. 제너레이터도 적용해보고 설정값을 변경해봤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빌트인 임팩트와 키프레임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영상제약소 품메이드 였구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